자 그럼 이제 멘토 서바이벌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멘토 서바이벌 아, 30점씩의 점수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멘토 네. 시작을 하는데 서현민 선수, 조건희 선수, 조지호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함께 하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하기 조건희 선수인데 만약에 하이런 하이런 하이런 나와서 저 30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볼수도 한한 없나요? 그럼요. 없어한 큐도 못쳐 그 아, 요 그래요. 네. 네. 또 순번 또 이번 경기의 관건이네요. 또자비켈치기 음. 어, 역시 잘 쳐요. 음. 오 정확하게 쳐. <웃음> 와 많이 늘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아, 또 김현석 캐서리언하고 강동국 멘토님하고는 아주 뭐 인연이 아주 상당히 깊으시잖아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또이 오래전부터. 음. 대략 약한5대5 정도 이 승률이 승률이 5대5 정도 됐는데 최근에 내가 만날 일이 없죠. 음. 네. 만나면 내가 지니까 안 만나요. 그냥. 그 피해 다니고. 강동궁 잡으러 PBA 들어간다는 소식이던데. 있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회전 오 좋아. 요 연속 득점. 득점. <웃음> 진짜. 농담으로 하는데 이러다 조건이면 또한 표도 못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진 않을까요? 아니, 근데 조건이면 토 님은 순본도 막내 데왜또네번 때. <웃음> 날도. 저는 카드, 카드 손도 이럴 안 됐어요. 아니, 카드 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손도 안, 손도 안 됐어요. 다 먼저 뽑으셔가고 <웃음> 점수 다 잘릴 수도 있어요. 어. 그걸 알기 때문에 강동우 선수가 지금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아럼 횡단으로 아, 아, 예. 3연속 득점. 그래. 학교 삼연속 거 헐크네요 헐크. 지금. <웃음> 이제 점수 아... 뽑아내시면서 이제 긴장 많이 풀리셨어요. 방송도 아세요. 오, 오. 방송도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뽑아낼지 너무 아, 잘 아, 아시는 분이고 그렇죠. 네. 자, 그만큼 4명의 멘토들이 서로 친하면서도 경쟁 선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만큼 집중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스 뺐고요. 좋네요. 들어갑니다. 자연스 아, 득점이에요. 와, 초대님부터 지금 넉점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이 내부는 뭐, 하이라 뭐, 10점, 12점, 12점, 뭐, 이거 다 내부는 선수들이요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본 경기 가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웃음> 지금 뭐, 순위정하는 이 경기에서 이렇게까지는 열심히 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중요하다니까. 멘토 대신 자야 되니까. 그러긴 하네요. 무슨 벌어야 됩니다. 무 벌어야 네. 됩니다. 자, 바깥 돌리기. 나쁘지 않은 배치인데요 자, 잡잔이에요 잡전 잽잔! 오, 끝까지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들어가나요? 5연속 득점! 지금 저는 정면에서 <웃음> 네 명의 멘토분들 보고 있잖아요. 서연 현 멘토까지는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조재 멘토 약간 긴장되고요. 조재 멘토 지금 입 벌어졌어. 봐빠 큐를 안 잡고 있어요. 아, 큐도 안 잡고 있어요. 다치세요, 형. 터가 약간 말리기 시작했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자,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네 뱅크샷 새 멘토에게 선사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아, 어어요1백0까지 아 자, 아 지금 7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음. 어본 게임에서는 7이님 무독점 갈 수도 있는데, 음, 분니까왜 그러냐면, 이 당구라는 종목은 꼭 본인의 에버를 찾아가거든요. 헨디는 <웃음> 펭균, 변하지 않는다. 헨디의 에버가 7점대 선수가 아니에요. 아 1점대 중후반을 꾸준히 치는 선수인데, 지금 7점대 에버를 친다는 거는, 유태태프 돼요 지금 <웃음> 약간 일부러 김효석께서는 공격하려고 하시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됐어. 오 자, 지금도? 작성! 됐어. 아유. 자 서영경 멘토 드디어 아유. 나옵니다 7속 네? 득점하고 들어갑니다 그치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지금 아유. 강동국 아유. 멘토가 아유. 네. 수비가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들어가요 <웃음> 아니 서바이벌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웃음> 그만큼 이3구션 경기가 멘탈 경기다 보니까 네. 그렇죠. 들어갈 때까지도 세민 멘토를 아주 압박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 전 지금 조건이 멘토 표정밖에 안 보여요. 편안해졌어요. 아, <웃음> 평온해졌어요. 내 차례는 나온다내 어, 차례 오겠구나. 어. 이제 평온을 약간 어. 찾았어요. 일곱 어. 점에서 끝나니까. 네. 자, 키스, 키스를 빼야 돼요. 여기서 키스 있어요. 자. <웃음>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무득적으로 첫 번째 님 마무리 짓습니다 서현미 멘토 서현미 멘토 는 현재는 강동국 멘토가 50일정으로 단독일입니다 네. 뭐.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서현미 멘토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 되세요 어, 아, 저는 좀 한결 저... 어, 한결 좀 편안해 주셨고 두 분이 최애 약차로 꼽은 조재호 멘토입니다 장축에서 올라옵니다 득점. 좋아요. 시작합니다. 득점. 어, 인터뷰 때는 멘토들이 어떻게 보면 조재호 멘토를 제일 먼저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정적인 1등이 되고 나서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음. 옆 돌리기. 그 자...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 네. 어, 어, 어 회전 어? 타고 가는데. 오! 어? 어? 아 어, 맞다. 학교 네. 칠수 있겠다. 정을 어, 놓치네요, 조재호 멘토가. <웃음> <진짜요>? 어, 어. 이렇게 이 들어가죠.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이 전부 다 인사하더라고, 전부 다. <웃음> 자, 제가 네. 알기로 조곤이 멘토는 그 멘토 서바이벌에는 <웃음> 크게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어, 왜요? 어. 그냥 난 대충 알아서 칠 테니까 참가자분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렇지. 치보세요 아, 대충 <웃음> 치시네요. 대충 <대침> 치시네요, 그냥. <웃음> 예. <웃음> 분위기가 조곤이 멘토는 참가자들한테 얹혀가는 분위기. 또 <웃음> <웃음> 참가자들하고. 대빠가 없다 <웃음> 참가의 마인드로 출발한다 <웃음> 참가자의 마인드로 같이 한다 우리는. 저는 팀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희는 <웃음> 동료라고 제가 그냥. 어제 쉬었지 않습니까? 네. 조건이 멘토가 있는 여기 고향시에 부장을 가봤어요 네. 네. 팀원들이 둘다 와있더라고요 전혀 신경 왔어요 사이에 <웃음> 아, 또 들어갑니다 2인닝에도 아 득점 이어가는 강동국 보여주세요. 멘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완벽하게 방목을 하고 있세요아 <웃음> 오늘 강동 멘토가 멘토 서바이벌의 컨디션이 정말 좋은데요. 네. 자 화려한 그러면... 기술 한번 들어갑니다. 자오 어, 됐다. 대요. 아아 자. 아아아 델롬델. 델롬델 나왔습니다. 델롬델. 네. <웃음> 이렇게 되면 지금 강동국 멘트 59점 거의 이제 좀 있으면 60점 돌파해요. 그렇죠. 자또한번옆돌리기오오 오. 저희 중계석을 보고 <웃음> 타격했어요. <웃음> 들어가나요? 와 <웃음> 노룩 스트로크. 와 노룩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여유롭네요 <웃음> 근데 지금 김현숙 교수님 표정이 굉장히 아주 <웃음> <굉장히> 약간 가짜 <가상적인 웃음> 표정이신데 <웃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표정으로 저희가 의미를 해석 방금 해석하볼래? 표정 봤습니까? <웃음> 네 표정이에요 본인은 옆돌리기 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옆돌리기라고 했잖아요 <웃음> 네. 뭐라고? <웃음> 그런 느낌? <웃음> 어? 어떻게 알았지? <웃음> 어, 자 조금 짧게 진행됐지만 테이블이 음, 깨끗합니다. 쭉쭉 밀립니다. 테이블 덕이다. 이건 무조건 테이블 덕이니다 <웃음> 테이블 덕에 사용 우여소득점. 어, 지금 첫 번째닝 두 번째닝 모두 비기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동국 멘토. 많이 차라. <웃음> 지금 팀원들 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참가자들이. 아니 왜 오프닝 이런 시합에 지금 저렇게 집중하고 저러지? <웃음> 어. 본 게임은 아직 들어가도 아닌데 그 느낌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세워서 타격했는데 자. 아 여기서 끌리면서 단축에 먼저 맞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65점까지 점수 뽑아냈습니다. 지금 슬슬 경차가... 이제 부담이 돼요 이제. 아. <웃음> 민 멘토와 조건이 멘토 17점으로 공동 최합입니다. 이게 멘토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자존심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팀원들도 보고 있고. 쩔! 이 당구장용으로. 방송 아니, 선생님, <당부장용으로는 지금 웃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쫄았어, 지금. 완전히 쫄았어. 쫄았어. 아이 대공이 하다 말자네, 지금. <웃음> 저 중학교 때쓰던 말인데, 이거를. <웃음> 저도 이런 거 방송에서 처음 들어봐요. 이게, 이게 뭔 얘기냐면, 쫄았다, 쫄았다 놀리는 거예요. 쫄 <웃음> <웃음> 필요 없는데. 어, 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웃음> 야, 이상하네. 아니, 아. 아니 서현민 멘토, 지금 조재호 멘토가 2인에게 무득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PBA 보셔야 돼요. 이 방송 보면 내가 낫겠네, 약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 나 PBA 최종을 찾게 돼서요 오해할 수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도 방송으로 나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비록 조금은 장난은 조금 있지만은 결과는 이득점 짜리! 절대 지기 싫어하거든요 아 보여주네요. 아, 해냅니다. 자 보여주네요 막내가 해니다자 이렇게 되면 2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멘토 서바이벌 2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무조건 1위 자. 자 이제 전반 9분대로 돌입했습니다 와 당무장에서 쫄멘튼 근 10년만에 들어보고만든데아 그래요? <웃음> 자. 아유, 아유 짧아요. <웃음> 야 공을 계속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아니 지금 수비 생각한 건가요? 아니 고 지금 작전이 있네. 조곤이 멘토가 오. 강동국 멘토에게 공을 주어서1등을 확실히 만들고 나서 음. 조재호 멘토를 버리, 보내버려라. <웃음>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있었네 아, 몰아주기. 아. 네? 강동우 멘토는 무조건 1등 하면 조재호 멘토를 선택 하니까. 그리고 근데 아직 몰라요. 누구 선택할지. 예, 예. 아직 모르다고. 아 이건 또 신기한데. 쿠션 받이 없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조건이 걸 이제 딱 조건이 멘토를 뽑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또 예. 이거 끝나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 미스리쿠션 이렇게 배신의 배신을 거듭 <웃음> <웃음> <같은> 바로 프로그램이었나요아그렇죠 <웃음> <그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웃음> 어. 강농멘토6 9점째 옆돌리기. 섬세하게. 아, 오! 아, 빠졌어요. 아, 맞는 줄 알았어. 방금 옆돌리기가 응. 보기에는 시스템으로 아주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응. 일적구 아니, 원쿠션 어, 설정하는 게 코너 근처라 강동 응. 선수가 조금 쩔. <웃음> 또 유행어 탄생했네 유행어 탄생해네자쿠시을을 과연 맞힐 수 있을까? <웃음> 코를 맞추는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쫄. 역으로 모든 게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다가 내 공이 멈추면 쫄이에요. 배경창에 쫄, 쫄, 쫄, 쫄. 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좋다 회전 좋습니다. 네. 3이닝에서야서현민배토득점 성공합니다. 서미 멘토는 이렇게 내공의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공격을 참 잘하는 멘토예요. 어... 선수예요. 선수. 어? 자, 회전 빼고는 별로 못 치죠. 기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공간 쪽으로 엿돌리기. 올라오는데요. 좋습니다. 아 완벽하게 아 컨트롤하네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최근에 서민민 멘토 경기하는 거 보면 은 뭔가 모르게 완벽한 짜임새 있는 공격이 정말 잘 나와요 어. 얼굴 조금 빨개졌는데 <웃음> 아니 재밌는 게 강도국 멘토가 스트로크 할때라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멘토가 들어가야죠 <웃음> 아, 아, 들어가야죠 짜이 들어가셨어요 에티튜드가 아예 다르세요 김우석 개설련? <웃음>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웃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웃음> 동등하는 선수가 있고 또안 좋았던, 안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해설하면서좀 편파가 들어갑니다 아 요거는 편파가 아니에요 끼가 많이 길어지니까요 어우 두께가 안아죠 결과적으로 조재영 멘토는 누가 1 등을 하든 날 부를 것이다 네, 마음 편안하게 마음 편안지금아요편안하게아요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차라리 점수를 싹 잃고 너희 서위에서 알아서 선택을 해라 나를 <웃음> 아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참가자들도 이경기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참가자들도 조건이 멘토님 서바이벌 딱히 응원은 안 하신다고 <웃음> 아, <웃음> 서로 관심이 없더라고 아 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웃음> 아이 서로 응원하지 네. 않는 어. 근데 나는 어제 그조건이 팀원들 참가자들 공 네. 치는 걸딱 보고 네. 강력하게 우승 후보예요. 오. 리3 네. 쿠션으로 다 맞추더라고요. 음 내가 볼 때, 어, 약한 1점대 이상을 게임을 친걸 봤거든요. 네. 요즘 여자 선수들 1점대 이상 치면은 A 클라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 야. 빠져요. 강동 멘토, 이번에는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제 5분. 자. 5분 27초 남았고요. 3인 멘토 차현민 멘토 조건희 멘토는 19점으로 공동 아. 2위에요 다리 올려놓고 출발합니다 아, 다리가 기네요 아, 진짜? 아, 여기까지 아. 야 역시 디테이나 어, 위원님 저 자세 하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 약한 1년간 전에 어떤 경기에서 저 자세 하다가 제가 준비했어요 저 자세 하다가 바디 뒤쪽이 싹터지는 점이 있어요 <웃음> 진짜로 <웃음> 그것도 생방송에서 <웃음> 제가 그 경기 준게했어요그 <웃음> <웃음> 상대 선수 웃다가 탈락했을 거예요 <웃음> 탈락했죠 <웃음> <웃음> 그때도 서바베요 <쏘바비가> 됐죠 <웃음> <있겠죠. 웃음> 바지가 <웃음> 터졌는데 어떻게 연결합니까? <웃음> 요중요다 근데 그 다음 선수가 시합하면서 평생 한 번도 안 웃은 선수예요 <웃음> 어. 그 사건으로 처음 웃었어요 <웃음> 어. <웃음> 그전 자 야,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역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어, 조재호죠. 어, 역시 조재호는 조재호다. 조제우. 강동국 멘토 말로는 거의 다 응원이에요. <웃음> 저희 경고가 있습니다. <웃음> 네. 한 번도 하는 공식에 이제 과거 얘기 이제 싹 나옵니다. 자, 오, 거의 뭐 맞을 것 같은? 딱 자세 잡는 순간에. 그렇죠. 아니, 잠시 쉬어가 돼요. 잠시 쉬어가도 돼요. 네. 오늘 할일 많으니까 하이런 <웃음> 네. 이런 거칠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또 다음 이닝또 기약하면서. <웃음> 자, 득점 멈춘 어, 조재호 멘토였고, 이제 조건이 멘토의 차례. 아, 지금 세 분이 서현민, 조건이, 조재호 멘토님이 공동으로 18점이에요. <웃음> 오, 같이 <웃음> 몰아줄 수도 있어요. 강성국 멘토에게 아, 120점을. <웃음> <웃음> 세 명이 한꺼번에 <웃음> 점수 탈릴 수 있습니다. 세운 나란히 나가시고 그렇죠. 네. <웃음> 당구 서바이벌 역사상 120대 빵빵빵 있었나요? 처음이죠. <웃음> 아, 어 들어가네요. 어, 조기멘터가 좀 치고 나갑니다. 이연속 네, 득점. 공격 득점되면은 조건이 멘토는 모든 게다 포지션이에요. 아... 1점짜리 치는 경우 세게 안 쳐요 당구를 아... 부드럽게. 그리고 시게 쳐야 된다면서아 이제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웃음> 지금도. 어 빠지네요. 아, 저 공간이 있었군요. 방금 실수가 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김선민 씨는 캐스터말 듣고 세게 차고 빠지네요. <웃음> 아니 설마 아니 김여성 얘기 듣고 제 말을 듣겠어요. 5년 중에 이쪽에 <웃음> 음. 귀를 많이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사고 50 치는 <친했는> 사람인데? <웃음> 아니, 사고도 50도 못 쳐. 50도 못 쳐. <웃음> 독보적인 일이 감동 멘토. 아 부드럽게 쳤어요. 헐크도 부드럽게 쳐요. 섬세하게 쳤어요. 자 테이블을 비벼요. 가는데. 테이블을 비벼요. 흘러라 이거죠. 와. 아, 흘러지 않았어요. 아. <웃음> 선수들이 가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어요. 큰 <웃음> 살치로 <웃음> 그 빠질 때. 그렇죠. 그리고 아니, 다 하죠. 허리로, 어, 네. 골반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선수들 어. <웃음>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당구대 무게가 얼마인데. 그렇죠. 비싼 당구대입니다. 탱크샷자이 아, 점짜리 성공합니다. 이제 22점째 세민 멘토. 자, 세민 22점, 조건이 22점, 조재호가 이번에 멘토가 이번에 2 점을 치면은 20점, 20, 20, 20. 네. 그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후반에 세명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걸로 아, 좋습니다. 아, 아, 부드럽네요. 이렇게 네. 가끔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때가 있어요. 네. 네. 연습점 3점입니다. 연습 3점. 뭐 기록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 몰아주기니까요? 알아서 다 지금 4명의 멘토가 짜여져 있는 각국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세 명의 멘토 지금 치고 나가는데요? 그럼 오류인데? <웃음> <웃음> 그렇지, 이, 이게 나와야 돼. <웃음> 잠시 대본을 잃으셨어요 그렇죠. 네. <웃음> 처음에 멘토님이 잠시. 자 이제 도대우 멘토가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은 복잡해져요. <웃음> 서유민 멘토가 한 개를 더쳤기 때문에. 좀더 <웃음> <웃음>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 오프닝 한번 네. <웃음> 정하는 경기는 강동국 멘토를 답을 만들어주고 네. 본 경기 가서는. 타임아웃 어, 꼴등을 만드는 전략도 있어요. 오 도지오 멘토 처음으로 타임아웃 썼어요. 어. 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갈 필요 없어요. <웃음> <웃음> 대충 춰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스토리는 만들어야죠 우리도 아, 그렇죠. 그래도 중계 스토리 만들어야죠. 자, 길게. 길게 들어. 아이름면또 아 5분 추가해요. <웃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아니 배고프세요? 아, <웃음> 아 이거 또 오무치고 한데? 아니 아, <웃음> 또 짧다, 다들 이게. 자 시간은 이제 종료가 어, 됐습니다. 뭐요? 끝났어요? <웃음> 됐자 해전 좋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백점. 백점. 자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조 주권 멘토. 야. 맞았어요 저도... 이제 이제 기다리는다는 거. <웃음> 막 가면 안 돼요. 막 <웃음> 가면 오. 뱅크시야. 오. 벽이 벽이 안 돼. 안 됩니다. 가면 안, 안 돼. 아유, 왜, 왜 만, 안 돼? 왜안 돼, 안 돼? 이게 왜 맞아? 복잡해져요. 조재오맨도 혼자 떨어져. <웃음> 혼자, 떨어져. <웃음> 혼자, 떨어져. <웃음> 혼자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웃음> 세 명이서 같이 떨어지자고 해놓고 지금 작전 실패입니다. 들어왔어요. 자, 자, 그럼 조지엄에도 한 자리 숫자 됩니다. 지금. 구점까지 네? 떨어졌어요. 아, 그 복잡해요. 져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그, 안그 생각 요 <웃음> 자, 이번 아. 경기 마지막이니 조건이 복잡해요. <웃음> 살살 해줘요. 자오 다시 또 득점이에요 오조이멘토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조제 멘토 이제 8점까지 떨어졌고요 다쳐 그냥 괜찮아 그리고 이제 아자 앞... 여계전 한번 나오네 <웃음> 처음으로 여계전 한번 나와요 아자 여계전! <웃음> <웃음> 더플 쿠션 자 키스! 아우.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됩니다. 전반전 강동국 멘토가 56점으로 1위, 그리고 조건이 멘토가 36.2위, 서맨 멘토가 20.3위고요. 교재 멘토 유일하게 한 자릿수 6점, 8점으로 이제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 생각하고 쳐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웃음> 이제 역순으로 후반전은 조건이 멘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 시원하게 돌립니다. 네 너무 시원 네. 시원했어요. 빠집니다 뒷공 생각했다자 이제 <웃음> 현재 유일하게 아주 진짜 조재호 <웃음> 멘토 비켜치기는 <웃음> 너무 디벤드가 확실한 것 같고 뒷공 <웃음> <직공> 생각하고 치라니까 <웃음> 지금 주제호또 <맨토> 얘기 들으셨어요? 네? <웃음> 뒷공 생각하고 치라니까 얘기 나왔거든요 슬슬 짝 나는 거죠 <웃음> 자 왼손 오 왼손이에요 뱅크샷 좋아요 좋기만 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좋은 줄 알았는데 좋기만 했어요 좋다면서요 저살빠져어 <웃음> 이렇게 되면 조재호 멘토 8점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음 어, 급해겠는데요 점수 빼고 강동 멘토까지 가면 작전 들어왔어요 세명의 어, 어, 어. 멘토들이 어. 다 왼손으로 칩니다 <웃음> 이제 오른손으로 필요 없다는 거죠 코너쪽으로 빨려 내려옵니다 좋네요. 자, 좀... 네 아, 우아한 스트로크였습니다, 서현민 멘토. 밑그림이 워낙 깔끔하니까 네. 들어가는 과정이 깔끔했어요. <웃음> 어, 밥한개 사야 되겠어? 어, 칭찬, 오늘 음. 이빠이네. 그게민 이빨... 멘토가 <웃음> 되게 잘하셨나봐요, 평상시에. 어이. 아니, 이제 제가 알아왔던 서현민 멘토는 이, 뭐랄까, 당구도 잘 치지만은 참손하고 음 성실하고 정신 그만 이하고 뭐가 나왔어요 <웃음> 안 좋은 추억이 막 머리에서 <웃음> 우리나라에서 당구 제일 세게 치는 선수 <웃음> 광수를 한 여섯 가지를 보더라고요 <웃음> 득점하기 위해서 <웃음> 자. 시원하게! 아, 근 시계! 정말 합니다왜 별명이 헐크인지. 와. 그리고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때려요. 아. 네. 강동구 멘토는 공을 지그시 보내는 게 아니고, 충격을 주면서 쿠션을 많이 이용하는 스타일의 아.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규샷. 어. 들어갔어요. 오, 오. 조재우 오. 멘토. 멘토 이렇게 되면 5점까지 떨어집니다. <웃음> 손가락 다섯 개면 조재선수의 점수를 거거든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 <웃음> 아니, 그리고 이제 조건이면 또하이를몇 개면 강동구맨도 넘어설 수도 있어. 지금 점수 차 얼마 안 접혀졌거든요. 그렇죠. 자, 길게. 오, 잘 쳤다. 오, 야오 잠깐만요. 자. 킬수 없고요. 이런 공격을. 자. 아 고객님. 그 이제는 뭐럭무럭 그런 분들 이원과잖아요 아니야. 뒤에서 박수다로 치켜줘야 돼요. 아. 자. 아이, 굉장히 일어나서 박수 치기또 처음이네요. 네, 이제 시청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반응하는 거죠. <웃음> 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게이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웃음> 네. 단 4점에 조제오 멘토였어 마음 급해집니다 또. 이제 지금 조곤이 멘토가 <웃음> 마음을 <좋았지>. 바꿨어요 어떻게 요 <웃음> 일단 조제오 멘트를, 멘트를, 아 멘트를, 멘트를 <웃음> <4월등으로> <웃음> 보내버리고 조제오 네. 멘트? 멘트 조제오 멘트를 꼴등으로 보내버리고 세명이서자 근데 좀 조곤이 멘토가 조금만 점수가 타임아웃? 타점 차이 타임아웃? 조심하세요 말씀하고 있는데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 쉿! 어디 쳐야 돼? 이제 <웃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민토가잠깐쳐냐고 어떻게 쓰는 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치면 <웃음> 짧아. <참네. 웃음> <투. 투. 투. 웃음> <웃음> 원 <웃음> 그렇지 베이크. 맞았어요. 또 아, 맞았어. 맞았네요. 아니요, 열여덟 차반일자반뱅크투뱅크 아, 뱅크 얘기 하신 거라고요두뱅크지 자, 바깥 돌리기. 들어가요. 네, 좋아요. 아, 정확하죠? 편안하게 네. 연속 득점. 자, 그렇죠.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넘어서 13점까지 점수 끌어올리고 있는 조재호 멘토입니다. 아우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웃음> 지금 이 경기가 네.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료가 그 자료가. 이튜브에 확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방재. 여기서 꼴등 나면은 평생 나머지 세 멘토한테 아,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이 증거로 남는 거예요. 와, 지금 이제 5연속 득점 갑니다. 야, 근데 조재우 멘토가 지금 오점 뽑아내면서 샘민 멘토 역전냈어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네. 위아래도 없거든요. 네. 위아래 <웃음> <없거든요. 웃음> 무조건 보내 지금 보내겠다 마음 먹으면은 조재우 멘토가 샘민 멘토 보낼 수 있어요. 오, 오. 지금 키스도 나오셨다. 김현석 해설위원 예상했던 전반전 시나리오는 다 사라졌습니다. 어? 자안될 때는 이렇게 키스의 도움을. 한번 더! 경민아 아 <웃음> 잘못했다. <웃음> 떻게요 이제 대본대로 됐나요? 서염이면. 보내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보내기로. <웃음> <웃음> 꽉 잡았어요. 어? 아한끼더 치겠네. <웃음> 오, 지금 조재 멘토가 7번째 어, 이닝 살아나면서 경기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걸 선택, 선택했어요. 3구션을 어. 선택했습니다. 자, 시작. 안될 때는 키스. 그렇지. 어, 아, 아, 야 이게 안 붙네요. 될줄 아, 알았는데. 자,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도. <웃음> <웃음> 자네 명의 멘토 중에서 당구를 가장 잘 치는 강동국 멘토가. 나왔 준비 다하해서 야. 자 근데 잠깐 바꾸신 것 같은데. 아니요 경기가 끝나가니까 음. 한 번은 내가 좋은 드립으로 한번. 좋은 드립. 드립. 자. 과연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음. 맞췄어요. 자 아, 대단한 아걸 해낸 겁니다. 아 <웃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웃음> 정확하게 강동궁 멘토가 일접구 3분의1딱그 두께 최고의 컨디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왜 칭찬 모드로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끝나고 또 후유증이 있잖아. <웃음> 살짝 넣어줘야 돼요. <웃음> 넣어줘야, <웃음> 넣어줘야, <웃음> 넣어줘야 돼요. 네. 자. 이 정도 끌어치는 거는 강동국 멘토에게는 거의 뭐 껌이나 다름없다. 껌이다 다름없네. 네. 편안하게 또. 오, 맞을 뻔했다. 음. 자. <웃음> 오, 지금 맞지 않아요 어떻게 않았어요. 된 거예요? 모르죠. 성 <웃음> 강판고 멘토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껌이라고 했는데. 아, 예. 어떻게 한 채나볼 때는 껌이었는데 아,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너무 쉬운 배치를 또 방심하다 보면은 음. 이렇게 또 실수할 수가 있고. 자, 돌립니다. 초건이 멘토 아름답네요. 어 네. 이렇게 되면. 여러 이렇게 아름답게 칠수 있습니까? 조건 이멘토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오, 지금. 이제 8점 차밖에 안나아요 응원하라고, 응원하라고, 참가자들. 어, 참가자들한테 응원하라고 전해달라네요. <웃음> 아니, 참가자들 딱히 응원 안 한다고 아니, 했는데, 이게 야. 보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뱅크샷 들어가면 공동선두입니다 자, 오우! 선두로 올라갑니다. 공동선두 공동. 대단합니다. 야, 47대 47. 동점이 됐습니다. 자 번역, 의미 없는 네? 경기를 또 이렇게 의미 만만하게요. 현민 죽이게. 어이 <웃음> 나네. <나도 해.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회전 깔끔해요. 아, 정확니다 단독 선드 올라섭니다. 현민이 그못 자르면 내가 자르. 면 멘토가 일을 하나, 네. 조건이 멘토가 일을 하나. <웃음> 조지원 멘토 꼽으셨거든요. <웃음> 아니 방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어 긴급 속보요. 조건이 멘토 팀원들 있죠. 예. 네. 밥 먹으러 갔어요. <웃음> <웃음> 이 경기 관심 아예 없어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지금 53년 된 조건이 멘토인데 이렇게 되면. 서현민 멘토가 다시 또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와. 중요한 거는 참가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잘 <웃음> <웃음> 치거나 말거나 여기는 다 박목의 팀이에요 네. 네. 참가자들도 멘토를 박목하고 있습니다 어? 자 키스가 맞지만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됐네. 힘? 왜왜왜 자, 웃지 아니 없어 없어, 아, 없어. 아, 아. 아. 아나 위험한데? 그쵸? <웃음> <진짜? 웃음> 아, 지금 약간 이 멘토분들 보니까 서혜민 멘토 보내버리기로 작정하게 그쵸? 자 이렇게 작 땜서 시나리오가 계속 바뀝니다 한 놈만 잡자 야 뱅크차 들어가면 서혜민 멘토 7점으로 떨어지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서혜민 멘토 이제 7점 조조 멘토 현재 19점 보내버리면 1등이네 야, 이 멘토 서바이벌이 좀 일방적으로 가나 싶었는데 역시 프로분들의 경기라 <놀람>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였어? 불안 끝에서 설비 멘토에게 찬스가 찾아옵니다 아, 조조 멘토 아주 아쉬워하면서 들어가셨어요 내가 보낼 수 있었다 보낼 수, 있었는데. <웃음> 보낼 수 있었는데 못 보냈다 그렇죠. 자, 이거 못 치면 가는 거야, 이제. <웃음> 아, 갑자기 부담감이. 그냥. 지금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웃음> 응. 강동 멘트가 얘기했잖아. 요 이거 못 치면 가는 거라고. 음, 마지막 게야. <웃음> 자, 과연 서현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될지. 어? 자, 돌아오는 키스 있어요. 여기서 키스는 빠졌고. 야, 좋습니다. 나이스. 목숨들은 길어. <웃음> 아, 들어가네요. 결함 끝에서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 점수로 다시 올라서고 있는 서유 멘토입니다. 네, 위기였는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빠졌다. 되돌아오기. 들어갑니다. <웃음> 들어가요. 이연속 득점 네. 야 이번 이번에 성공하면 두드러는 사람 분타예요. 그렇죠. <웃음> 1등을 하기 위한 경기가 아니고 꼴등을 위야하자 <웃음> <지금> 그런 경기를 밖에 <웃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등이 정해지는 게임에. 그렇죠,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웃음> 자 오, 밀림인데요. 이하게 밀림을 <웃음> 유지를 했지만은 살짝 길어진 모습이에요. 아. 자, 이제 강동우 멘토 나왔습니다. 이제 선두를 뺏겼거든요. 아까 네. 두건이 멘토에게. 조금 성질 나 어, 있어요. 어. 보이네, 갑자기. 어. 갑자기 안보여 갑자기 공이 안 보이신다고 합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항상 이리 자리 있다가 지금 이 일은 본인 스스로 지금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스크라치. 스크라치. 에벌레지보단 낫다. 가끔 제가 좀 발음이 조금씩 새거든요 에벌레지. <웃음> 에벌레지. <웃음> 에벌레지가 안 돼가지고. 오, 좌. <웃음> 비켜. 어. 야, 이거 자, 지구리요. 어, 지구리요. 가렸다, 가렸다, 가렸어. 들어가요. 강동무. 들어갑니다. 아 <웃음> <웃음> 자, 아, 잘못됐네 이거. 아, <웃음> 강동무멘토에 빈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웃음> 네, 광동 멘토가 7이닝에 1득점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어. 칭찬하는 바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웃음> 아까 그러니까 칭찬해가지고 아, 바뀌었대요. 저 때문에 또 경기력이 좋아됐어요자 <웃음> 다음 나올 때 한번 기대하십시오. 광동 네. 멘토 나올 때. 아 세계 공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오, 자, 좀 짧게 오, 가능합니다 타이밍 빼냈어요? 가능해요. 빼내기만 했어요. 아. 아, 아, 빼내기만 말 대로 빼내기만 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강동 멘토가 서현민 어, 멘토를 보내기 위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 아, <웃음> 아, 아, 보여요, 아 <웃음> 야, 이제 보내기 힘들어졌는데? 13전이. <웃음> 마음이 아, 편해졌어요. 조조 아, 멘토도 달아나야 되는 <웃음> 상황이거든요. 남은 시간 6분 30초대. 이야, 이요 두껍다. 길어, 길어. 키스가 안 나면. 기로 아. 본인이 해설하면서 그렇죠. 본인으로 치고 중계하고 어, 역시 해설하신 경험 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멘토 하면서 어, 욕심을 좀 내고 있어요 혹시 떨어지면은 에이. 오늘 떨어지면은 금요일 날이 자리를 지금 뭐 지금 아, 네.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약간 그 아, 본인만 먹이 그양 부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웃음> 어, 세상 살기 어려워요 적이 <웃음> <웃음> <정이> 너무 많아요. <웃음> 이거 좀해 먹는다고 또 여기를 또노리고자그 사이에 서이 점짜리. 아 이번에는 <웃음> 빠지네요. 자 이게 짧게 들어오면서 빠집니다 네? 지금 구이닝에는 세 명의 멘토 모두 무득점으로 끝이 났어요. 음. 자 이제 슬슬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시점입니다. 어, 이제 해주셔야 해야죠, 해주셔야죠. 해주셔야죠. 주 네, 해주세요. 해달래요 아 제가 해드릴까요? 네 해달래요 그거 네 얼굴 일단 피고 <웃음> 네. 디스 빨리 해달래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대회전은 뭐 거의 강동궁 멘토에게는 기본 서비스 거의 주워 먹었다 보시면 주워 네. 먹었다 3쿠션 이상의 쿠션을 이용하는 공격에서는 거의 뭐 이거는 이제 못 치죠? <웃음> 대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전은 주워먹고 바로 승리션은 조금 어렵다고 가 네. 특히 있다. 이렇게 이 섬세함을 보여줘야 되는 옷 짜증 많이 난것 같아요 원래 앞돌리기 짧게 가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그쪽, 날라가요 자, 그쪽으로 받을 준비합니다 네, 날라갈 수있요날라올수 있어요 자! 오! 좋아. 야, 오 들어간다. 야 여기서 회전 안 봤네요. 아, 진짜. 들어갔으면 정말 어, 멋진 공이에요. 방금 이 횡단이 원래 들어간다.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성질 많이 났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세게 치필를못는데뭐 어? 자, 어, <웃음> 아, 이거 또꼬백가오네똥이 다가오네. 똥꼬 다가오네. 똥꼬 다가다가 다가오네. 지금 다가오네. 뭐 가나가오면가오바위보해가오니까 <웃음> 그럼 그러면, 하려면, 어, 뭐 하이런 하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에버리지. 가츠미은 그러면 가위보가위보로 <웃음> <가이밤으로> 가죠. 백수 <웃음> 아, 드라마입니다. 왠지 모르게 지금 네 명의 멘토들이 억지로 안 치고 있는 것 같아. 안 치려고 하는 것 같아. 어 왜요? 그냥 뭐 내가 1이, 1등이 돼서 누구를 지목하기가 참 그거 애매하거든요. 잘 음, 지목 당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를 지목 차라리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미연님에요? <웃음> 그, 그 멘토를 여기 안 치고. 아, 그럼 참가자들 싫어할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웃음> 더블 쿠션. 자. 야, 오, 됐어요. 어쨌어요? 오, 멘토 됐어요. 아주. 사면 선득점 가능 하다 지금 가능 가능하지 몇몇안 되지? 어, 이제 안 되지. 자, 가능해. 몇점안되지자 서연 멘토 지금 다시 또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자리 수 들어왔어요. 자 길게 오 어, 길지. 어? 아, 아 빠지네요 자 다시 얘기해. 한 자릿수 점수 내 이런 사연이 길게 했는데 아, 길지? 안탄소리인야 <웃음> 이제 마지막 표네 아야다 신경, 시간까지 다 완벽하게 그게요 이제 시간 돼. 2분 38초 때딱 10이네 음. 어, 아. 회 정각 살아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다쳤네. 오, 지금 만약에 아, 대로라동조에동 조건이 조건이 멘토가 구등 되거든요 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에 동구점 동구에 동구에 좀 애매한데, 문제는 강동국 멘토가 마지막 주자인데, 그쵸? 자 타임아웃은 안 쓰겠죠? 단추에서 올라와요. 자, 좋은데요? 네? 연속해서 득점 만들어 냅니다. 3연속 득점. 자 어떻게든 꼴등을 면하려는 뱅님 <웃음> 멘토. 자 가능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막화이런 나면 모르죠, 또? 그렇죠, 그렇죠, 1등도 바뀔 수 있어요. 예, 네,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24점, 6점, 6점, 6점 차이. 자, 두께가 관건인 옆돌리기입니다. 어 됐어. 자, 됐어, 됐어. 얇은 두께로 기가 막힙니다. 네, 아. 1등 하려고. 올라옵니다. 오,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야, 추격이 굉장히 거세요. 어, 21점까지 <웃음> 올라왔어요. 1등 하려고 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다쳤어요 지정하고. 면 자, 빨리 치세요. 다섯 점더 내잖아요. 빨리 치세요. 올라가니까. <웃음> 자, 근데 1점만 더 치면은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에요. 네. 중요한 스트로크예요. 잘 봐요. 아, 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달려 나옵니 달려 나왔어요. 자, 지금 35초 안에 빨리 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며 뛰어 나왔어요. 다음 이닝 가장 얘긴데요. 여기서 이, 1점을 치게 되면은 이제 타임아웃을 쓸 거예요. 어유 <웃음> 야아 <웃음> 자 이렇게 되면 야 이닝을 끝낼 수 있는 기울강도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나습니다 아이유 <웃음> 타임아웃 나옵니다 여 마지막 있어요. 승부처 여유있어요 자 시간 많이 남았는데도 미리 선 타임아웃을 외쳤습니다 <웃음> 30초 넘게 남아있는데 타임아웃 외쳤어요 지금 기울이 안나 거기 도 전기야 재질도 아는 분이네요 자 이제, 자 이제 이닝 끝났습니다 득점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복잡 가위바위바위바위바 아이리습니까아 그렇습니까? 아이렇습니까아그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그 공동선도 아건이습니까아그렇습요마아막렇아그렇습니동아그렇습니아렇게니까아 그렇습니까? 아그렇아그렇아그렇아렇아아 하이런하이런하이런니하이런이면이할동궁이런은동궁이할동이할때동궁이할때동궁이네때 강동궁이 할 때가 강동궁이 할때이할 때가 강동궁이 할때이할때